바를 때 엄청 부드럽게 발려요.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영상은요. 어퓨의 신상품인 주시팡 립밤을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함께 가보시죠. 고! 이번에 어퓨에서 <웃음> 가을과 겨울 시즌에 딱 사용하기 정말 알맞는 컬러 립밤이 출시가 됐어요. 바로 태연님의 메인 모델인 가즙 팡팡 립밤을 보여드릴 텐데요. 총 컬러는 6가지 컬러가 나왔어요. 그 중에서도 저는 3가지 컬러를 가지고 왔고요. 제가 가지고 온 컬러는 가을과 겨울에 정말 웨어러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컬러를 제가 선택을 해서 좀 가지고 와봤어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바로 보여드릴 컬러는 자몽자답의 컬러입니다 일단 패키지는 일반적인 립밤 같은 그런 느낌으로 패키지가 되어 있어요 패키지를 보면 아 이건 어떤 컬러다 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패키지에도 이 컬러를 넣었더라고요 컬러의 이름이 자몽자답인데 어퓨에서는 자몽코랄 컬러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살짝 손등 위에 올린 컬러를 보면 약 약간 채도가 있는 자몽 컬러인 것 같아요 입술 위에 올려보도록 할게요 바를때 엄청 부드럽게 발려요 진짜 립밤을 올린 듯한 느낌? 그런데 되게 좀 쪼쪼한 느낌보다는 되게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발린다? 그런 느낌이에요. 과즙팡팡, 주시팡이라서 살짝 과일향이 날줄 알았거든요? 근데 향은 아무 향도 나진 않아요. 정말 입술에 살짝 한두 번 올렸을 때는 바른 듯, 안 바른 듯. 발랐는데 안 바른 것 같고, 안 바른 것 같은데 바른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 컬러 립밤 같은 경우에는 요즘 마스크를 많이 쓰고 하다 보니까 파데 프리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도 정말 섹시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컬러 립밤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한 계속 발랐더니 컬러가 계속 나오거든요 입술에 올려서 바르니까 컬러의 느낌이 조금 더 강해진 느낌이 나긴 하는데 약간 립글로즈를 올린 듯한 느낌도 살짝 들어요 근데 컬러 자체가 자몽자답이잖아요. 자몽자답을 아까 손등에 올렸을 때는 코랄컬러의 느낌이 전혀 안 났었는데 입술에 올리니까 코랄 느낌이 훨씬 더 많이 나면서 약간 코랄핑크 같은 느낌? 자몽의 느낌보다는 약간 코랄빛이 들어간 약간 채도있는 핑크 약간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제가 두 번째로 보여드릴 컬러는 촉촉하게 구워봐라는 컬러예요. 사실 손등에 올렸을 때 보니까 플럼빛이 한두 방에 들어간 핑크빛 컬러를 살짝 보여주는데 입술에 바로 올려보도록 할게요. 촉촉하게 구아바 컬러를 그냥 딱 립밤 자체로만 봤을 때는 약간 모브 느낌이 나는 그런 느낌인데 입술에 딱 봤을 때플럼빛 컬러가 아주 살짝 정말 딱한 방울 정도 떨어뜨린 핑크빛이 감도는 컬러의 느낌이에요. 저는 약간 모브 느낌이나 채도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은근히 되게 상큼한 느낌이 들어요. 웜톤에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컬러를 딱 집어왔는데 어, 쿨톤에도 정말 잘 어울릴 법한 그런 느낌의 컬러예요. 제가 바르면서 느낀 건데 약간 플럼퍼처럼 약간 입술이 도톰해 보이면서 약간 텐션있어 보이잖아요? 세번째 컬러는 리치 리치 뱅뱅 그냥 이렇게 립밤으로만 봤을때는 약간 브릭 로즈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들거든요? 손등에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손등에 올렸을때는 살짝 이런 누디한 레드의 느낌이 살짝 드는데 입술에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여기 어퓨에서는 리치한 레드 컬러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현실판으로 봤을 때는 이 컬러 자체가 입술에 올리니까 레드 컬러에 브라운 약간 흰기가 들어간 브라운 컬러가 살짝 좀 들어간 느낌으로 레드 컬러보다는 약간 브라운의 컬러의 느낌이 훨씬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웜톤에 정말 잘 어울리고 가을, 겨울에 쓰기 딱좋을 컬러. 정말 MLBB 컬러로 사용하기 딱 좋은 컬러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어퓨의 신상품 주시팡 과즙팡팡, 컬러 립밤 세 가지를 리뷰를 해봤고요. 영상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신 모든 분들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부탁드려요. 안녕.